오늘은 드디어 포르투로 떠납니다. 출발. 이게해도 보면은 진짜 반듯. 와렐루서점줄 엄청 길어요. 좋아 i s b l o w i n 여기 리포터 뭐 책이 이렇게 많은데, 저거는 엄청 많아. 오구아트 뭐지? 저기가 보통 흙도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 우와, 버르투의 스타벅스에요. 아메리카노 가격만 허다닥 뭐 거. 여기 포르투에 스타벅스는 에그타르트도 있고 그 대신 아메리카노가 없는 것요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중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날씨가 따뜻해요 지금 딱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와 이렇게 건물 외관에 물고기 비늘처럼 되어있는데 이 효과가 건물 내부에 습기를 덜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포르투는 이렇게 타일이 너무 예뻐서 건물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줄레주 양식이 너무 예쁜 포르투의 기차였습니다. 여기 있는 타일들이 총 합해서 22,000장의 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줄레주, 모양 이 벽을 보면 에차역에서만 포르투의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음, 잘앞고 있는데 비키지를 않니? 헬로!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히베이라! 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 지구여서 방금 봤던 이제 좀포르의 역사가 깊은 곳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대기는 와인 성지로 와인이 정말 유명한 곳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점심 먹고 이따가는 와인 테이스틱 마루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무난한 우리 누어요 일세 다리.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포르투 하면 딱 봤었던 그 이미지인데 제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보여요. 다리 밑은 공사는 현실뷰. 근데 위에 이렇게 다리 철제가 보여요. 부마판으로 왔습니다. 진짜 길만 건너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기는 와인 저장소가 많은 곳이라서 이름이 크게 나있는 곳을 좀몇 군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곳이 이제 와인 저장을 되게 크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점진 식사는 여기서 먹어요 아우래. 아, 오빠 피리 피리. 오팅 음. 물로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와. 음. 음. 진짜, <웃음> 진짜 녹아. 음. 아, 너무 맛있어. <웃음> 맛있겠다. 소금 <맛있겠다>. 필요 <웃음> <웃음> <수 밖에> 없지 않아? 소금 필요함이 까 아, 얘 피리피리예요? 음. 근데. 너무 부드러워. 마지막으로 호시! 애플파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는 근데 샤베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다막 호시 괜찮아요. 이러다가 다, 응. 다, 다, 다, 응. 다, 다 먹어. 호 <웃음> 먹고 와우라는 여기 와인 와이너리에 왔는데 세계적인 기준으로 이 브로코 음. 지역 이쪽으로 와인이 맛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 앞쪽으로 와인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와인 맛있는 곳에 이브로코이 포함된 거라고 같이 생겼네 정말 엄청 좋은 요트를 탑니다 와 요트 너무 좋은데요? 와 요트 진짜 비싼 요트인데 대박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박 와인 한잔 시 오케이 소아주 시고 내려가시라고 가져 파인도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네, 짠! 라이언. 라이언. 라이라이이언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라이 라이언. 라이언. 라이이이렇게이언 라이언. 소이가라이이렇게이언라이 엄청 어? 부드러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거아 예, 예. 음.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주로 응. 음. 음. <bulbs> 약간 겉바속소야 음. 고... 우와, 너무 예쁘다.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와 <웃음> 야경을 안풀러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세하브킬라르라고 포르투에서 유명한 야경 스팟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포르투에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롱루이스 가위거든요. 이게 네, 너무 예뻐요. 네. 어? 제, 오, 묘하오! 뷰티가 참,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나티잘했어 어, 아, 이게. 나 티나 알았어. 튼튼하게 했네. 이 아, <웃음> 마지막 호텔입니다. 마지막 숙소입니다. 마지막 숙소는 생긴 지 얼마 안된신상 호텔이고, 왜 4성컵 호텔이더라고요. 와. 우와.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의 일기예보 이렇게 에그타르트도 준비해주셨어요. 이거 뭐지? 다 아, 먹는 거아니네 마지막 날, 조식 먹으가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포르투갈을 조금 둘러보고. 와 이거 순례자 길로 가는. 있어요. 진짜 약간 로망인 중에 하나가 결혼할 사람이랑 순례자 길을 가는 거니요 얌전해. 안녕. 아, 귀여워. 여기 또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품 사는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용으로도 좋지만 가성비 좋은 그런 포르투갈 기념품은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나는 뭐 와인을 먹을 거다, 선물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와인이 많은데 They are selling a very cheap wine. I saw it when I went back. I saw it with chocolate j u i and juice. You are from w h e r South Korea. Okay, I know a few names in South Korea. Really? Okay. Yes, for example, Fig is muaga. Ah, muaga! What is the famous menu? Okay, I'm going to show you a few of the places. For Korean people. Oh, a y really? okay? okay. Yeah. French with almond. Oh, the color is r e a l o y like hobak and orange. Hobak is really Like a p u m p k i n f l a v o r i t r Yes, y it's our best seller, it's traditional from Portugal. t i s is a r e s t a u r n e r i c e 5 9유 Oh, it's a l 이렇게 이서4 0 m 이로 m l 정도 제가 이런 그릇을 샀었잖아요 이런 그릇이 14유로 그나 자레가 좀더 저렴했어요 이런, 이런 세트도 선물하기 좋았고 아니면 커버도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 테이스팅 왔습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도 되게 유명하대요. 아, mouth, 네, yeah. 입을 네. 켜줄 수 okay. 있다고 합니다. You warm it okay. a little bit again? Okay. Yeah. 좋아 yeah. 이게, 이게 유니크한 디자인. 126라고 해가지고 아구구구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여기가 포르투갈에서도 엄청 유명한 비누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비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포장을 엄청 예쁘게 해주셨어요 상원 공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포르투 실내 한가운데 <목소리도> 와 여기는 코를 두번 찔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코 찌를 때는 엄청 많이 이렇게 호비치더라고요. 와 여기 식당 되게 수상 경력이 많은 식당이네 곱수 곱수 곱아결과가 진짜 바르나 하는 데네어이네에기 올라와요 여기가 상일수가안되잖아요 메달을 타셨어요 That's a m e d l 메달 리아 문어가 진짜 아, 부드러워요 리오게 네. 와 이런 문어 처음 먹어보는데, 음. 튀김 같은 것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랑 조합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고이거기도 그렇고, 아, 이거도 어, 아, 그렇고 엄청 는이고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초콜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포토와인에서 고등까지 어? 이렇게 먹은 게 와인을 3게다 합해서 75유로라고 해요, 1인당이 야, 이거 바람빵 사셨다고 색깔만 보고 포토와인은 진짜 달고 맛있다. 고개랑 드레싱. 짠.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려갔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남부부터 중부, 북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은 처음인데 진짜 그렇게 하고도 볼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순례길으로 가장 오고 싶었던 여행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르투를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 포르투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사실 중부 쪽이나 남부 쪽도 진짜 볼게 너무 많,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르투갈에서 어, 이런 여행지도 있어? 하는 여행지들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포르투갈 가실 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여행 꿀팁으로 뵐게요. 안녕!